한두말로 마침로 응. 한두말로? 한두말로 마침으로 그리알고 잘 지내요 한두 박 먹고 그리알고 그리 알고 잘 지내요 어, 끊으면 안돼 어. 항상 이렇게 그릇을 놓고 내려야지 그리 알고 잘 지내요 이렇게 해야지 어 이런 건 없어 시작 하나 먹고 그리 알고 잘 지내요 한두 마를 마치 c h e e 생각던 일 예. 흥보가 도승인 줄 짐작하고 제야보가승들 짐작하고, 짐작하고 있던 집을 허러다가 던 집을 다가그 자리에 집을 짓고 살아갈 제그 자리에 집을 짓고 살아갈 제그 차차 차차 살림이 나아지거 차차, 차차 차차 살림이 나아지보가보가 하루는 집터 글자를 붙여 본즉 하루는 집터 글자를 붙여 본즉 겨울동자 갈것자 겨울동자 갈것자 삼몰삼지에 올랫자 삼몰삼지 봄춘자가 좋 s 시고 봄춘자가 좋시시 봄이 두박자. 봄 d 자가 p 을 시고, me 자가 b 을 시고, 시고 시고, a go. 분 e 하 g 행화분 분, 하하 올리지 말고 행화분분 도하요 행화분분 도하요 이화만 <웃음> 이화만 만지 불게 무거느니 이화만지 물개 물언이 실실 동동에 꽃화자 실실 동동에 꽃화자 꽃화자 꽃화자 겨울 동작 갈구자 겨울 삼월 삼일에 올랐자, 삼월 삼일에 올랐자, 봄 춘자가 좋을 시고, 봄 춘자가 좋을 시고, 행화 분분 토하여 만지불개무거니+ 만지불개무거니+ 무거니+ 무거니 실실 동풍에 꽂았다 실실 동풍 실실 에 실실 동풍에 실실 동풍에 실실 누가 그래요? 시를, 를 동, 풍, 해, 야돼요 왜냐, 시실에서 의도적으로 거기를 올려주니까 앞에 거뚜두면은 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시를, 를 동, 풍, 의 꼬, 뒐, 자, 시다. 시를, 를 동, 풍, 해, 꼬, 뒐, 자. 나무, 척 자, 펄, 펄. 나무, 자, 펄. 잡 자, 폴 자, 잡 자, 폴 자, 자, 폴 자, 폴춤출못 자, 춤출못 자, 가 졸시고 자 줄을 시고 꾀꼬리 수리를 나아 좋울시고 우리가 자가 좋울시고 기나 안건 짐 생수 기나 안건 짐 생수 나는 거은 세조라 나는 거은 세조라 왕래 혼이 상상이 왕래 혼, 왕래 혼이 왕래 혼이 제비 연자가 좋다. 제비 연자가, 연자가 좋다. 그렇게 돼요. 자, 갈고 자, 별동 자, 갈고 자, 삼월 삼지레 올레 자, 삼월 삼지레 올레 자, 봄춘 자가 졸시고, 화분분도 하여 행화분분도 하여 그렇지 그렇게 그렇게 해야 돼? 약간 민요처럼 행화분분도 하여 행화분분도 하여 이와 만지불게 무고는이 이화 만지 불게 u l l 이 u 만지이 u 만지 b 만지 지지 u l l Bull, b 이 l 만지 u l l Bull, Bull, b 실실 동풍에 꽃 닿자 <웃음> 실실 <동풍에 웃음> 자 실실 미리부터 구르지 마. 실실 <웃음> 동풍에 꽃 닿자. 실실 누가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아까부터. 실실 <웃음> 동풍에 꽃닿자 시작 실실 동풍에 꽃 닿자. Tup, 자벌 p 자 u p 자벌벌 그렇지 벌벌 벌벌 춤 p t u 가 줄시고 t u 나라, 나꼬리소리로 나라, 나라, 나라, 나꼬리라리로 나라, 나꼬리소리라 나라, 노래 나라, 나라, 나라, 나라, 나라. 나라. 나라. 나, 노래 나라, 좋을시고, 피난 건 침생수 피난 건 침생수 그렇지 기나+ 간건 거기서 내려오려고 저기 말할 텐데 긴장을 시켜서 떠받쳐야 돼 거기가 긴장 있어 기나간 건시다 기나간 건짐 생수 나는 컷은 세조라 나는+ 나는 컷은 세조라. 나는나는나지나는나는나은 세조라 나는나은 세조라 노나이왕노 그걸 일부러 자기적으로 만들어 줄 건데 미리부터 끌어 당기면은 노래가 날려서 안 된다니까 왕래혼이 네 왕래혼이 네네 제비연자가 좋다 제비연자가 좋다. 제비 좋다 그렇지 고체니까 좋다 좋다 고다크 그 어. 이게 굉장히 수, 저기 뭐야 고졸하고 깨끗하면서 어떻게 그 특유의 그게 있잖아. 함부로 아무데서나 끌어올리고 막 그렇게 하면은 다 망쳐버려요. 안 돼. 형을 가지고 가지 그대로 이게 옛날 노래야. 멋이 없는 듯 멋이 송멋이 살랑살랑 들어간 그런 노래야. 멋이 없는 듯 멋이 들어가고 무뚝뚝한 듯 멋을 낸 그런 노래야. 그래서 아주 소박하고 소박한 옛날 형태의 그런 멋이야. 아주 물들지 않은 그냥 막 이런저런 목에 막 양념이 몽땅 묻지 않은 아주 고졸한 형태 옛날 소리 에는 이렇게 소박하게 했던 소리들이 이렇게 변한 거야. 그러니까 소리들이 얼마나 굉장히 그 형이 좋잖아. 이쁘잖아. 근데 여기다가 막 색칠해버리면 큰일나. 이렇게 안 하고 뭐 멋을 그 사람들이 못부려서못 하겠어. 뒤집어지게 멋 쓰려면 쓰지. 온갖 멋을 못 내서 하는 게 아니야. 형을 보존하는. 귀한 소리라서 근데 그걸 막 갖다 떡칠 개칠하면 안 되는 거야 이 노래도 목리는내가 많이 있어 뒤에 보면 은 저기 뭐야 뭐 저기할 같은데 엄청 목수잖아 저기 뭐야 저 박타고 저 저기 뭐야 진양조 같은데 얼마나 뭐, 멋있어 이런데도 이런데도 떴다 보아라저 제비가 요런데도 멋 겁나 많이 냈어 근데 어떤 식으로 멋 내냐면 동편제식으로 멋을 내지, 멋도. 어,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멋은 또 아니야. 응. 응. 멋이 있는데 흔한 멋은 또 아니지. 어, 아주 고조란 멋이 있어. 겨울 동자는 경제고. 좀. 약간 경제가 있지. 그게 그게 정확하대요. 그, 그, 그래서 그래서 내가 그 민요 같이 이렇게 좀 개야 된다. 전각풍 또 살짝 살짝 섞여들 어 가죠. 전 내가 배워봐서 알고 지그 전갈 할때그 목이 네. 다 들어가 있잖아. 이게 네. 이런 것도 그러니까 찬성. 그래서 내가 이런 거를 그 체험을 그렇게 했던, 체험을 해보라고 했던 거야. 어? 이제 이런 그 그런 맛있는 맛이 있잖아. 이제는 구분이 가장 확실하게. 네, 어확 확 다르지. 그 아우 다르지 다르지. 그걸 식별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식별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서 문제인 거지. 그 이면으로 보면은 글자랑 하잖아 흥보가. 네, 접시한 사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선비 양반 지금 이 네, 눈도 어, 들어간 거예 네, 그럼 거드름을 살짝 부리잖아 이렇게 아, 아, 거드름이 아, 들어가요 지금. 식자, 식자들이 아, 가지고 드름을을 아, 살짝 그 그러니까 경제가 맞는 거야. 맞아 경제가 그렇게, 그렇게 해서 그래야 돼. 조금 먹고 응. 살기가 됐 그래야 되차차 살림도 나아졌고. 차차 살림도 나아졌고 그 다음에 봄이 왔잖아. 음. 가난한 사람들에게 봄은 구세주야. 봄 여름 가, 물론 보리고기가 있지만 그래도 일단 추운 것만이라도 니 연료 돼, 걱정과 이런 것들만 해어 나도 어딘데. 예, 그 그옷 어, 같은 거 나. 그런 거 추워 죽겠는데. 그러니까 <웃음> 그것만 해도 살겄어. 그런 데다 살림 조죠 조금씩 나아지니 얼마나 좋아. 근데 여유가 조금 생겨서 가난한 선비 근데 가난한 자에 가난한 그드 저기, 저기 양반, 가난한 그런 양반의 그런 소박한 멋이 있잖아. 요 소확한 멋. 소행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야. 이동편의 진짜. 난 진짜 이 소리 너무 좋아서 내가 택해서 따로 배운 거 아니에요. 난 동편재, 서편재 소리를 무지하게 오래 한 사람이었는데 이걸 배웠어요, 내가.